왜 없지? 뭐 못해야 되지? 나 이제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어딘가에 썼겠죠? 그게 어디냐고 <웃음> <웃음> 그게 어디냐고 6점 만점에 몇 점이나? 점수 먹어야 돼? 음... 그렇군 <웃음> 아... 네... 네... 이거 어디부터 건드려야 되지? 잠 <웃음> 그래도 강원석은 되게 좋은데요 아 이, 이거를 산 겁니다 <웃음> 아 이거 샀어요? 음..많이 <웃음> 음, 낮죠 <났죠. 웃음> 왜 낮은건데? 일단 휘장이 없나? 영광이게못 들어가요 <웃음> 우선은 <웃음> <웃음> 연결이 들어서 이거 이거 빨리 먹어야 돼요 아, 휘장 아 이제 휘장이 시급하다 네 휘장이 없으면 안 되죠 지식 아니요. 이 정도면 똑똑한가요? <웃음> 아니요 자 마력 각인도 어, 이거 너무 많이, 너무 나잖아 일단. 근데 의외로 자동으로 안. 오 시, 18. 20. 아니 잠깐만. 아니 아니. 오2 0이 22상 나올 때. 저 지금 코무든 돈을 계속 쓰고 계시는데. 됐다. 오 24. 이속이 왜왜 필요해? 이속은 거예요? 도망가거나 추격할 때. 하고 사냥할 때도 이제 막 사냥하다 거리 멀어지면 돌아오잖아요. 네네. 그런 것도 빨라지고 음... 이제 모파한테 붙을 때도 더 빨리 붙고 이런 게 있으니까 사냥 속도에도 나름, 나름 영향은 가요. 블랙스톤을 다 써서 40강을 딱 찍으세요. 다 행간하면은. 40강? 40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 올라가거든 아... 지금 40, 10인데 120, 1 10 4에 보면 거의 투기장 같은 경우에 전투력 포정 때문에 결국에는 요거 강장 많이 끼거든요 피통 올리는거 음, 피통은 그추력이안들어가지 그렇죠. 그래가지고 음, 이제 내 투력이랑 비슷한데 난 피통이 제보가 높으니까 아... 더 오, 유리한... 네더 유리한... 편법 아닌 평법이 아... 절약이라고 해줄게 아, <웃음> 유물도 운이에요 그쵸? 그렇죠? 네 유물도 이제 나그 사람도 봤어요 공짜로 하는데 심현된 거 거기서 암모나이트가 나오더라고 그쵸? 다른 사람은 왜난안 그래, 줄까 평균만 못한 거군요. 그렇죠. <웃음> 다 내려가 있고 이거 템은 좋네요. 367으로 템만 생각한 것 같아요. 너무 제가 다음에도 컨설팅 해 주실 겁니까? 일단 보고요. 저거 일단 개조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지나가도 씨앗을 비우고 바이널리 많이 배우고 있어요. 뭐 하는 거